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의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게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내한고에 내 사랑 마지막 장면은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낸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모진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내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은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내한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은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